자 계속 이어서 해봅시다 일단 제가 봤을 때 술이 좀 남는 것 같아요 술도 팔아 봅시다 일단 여기서 술 저장고를 좀 만들어 볼게요 한 4개 정도 아 공간이 모자르네요 그럼 하나 또 만들어야겠네 자 이쪽은 뭐아시겠지만얘 저장 용도고 그리고 웨하우스 하나 더 만드는 회사 다음에 이쪽에다가 하나 찍고 딱. 여, 보관 안 하고. 자, 보관치 내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술을 보관할게요. 일단 네 개만 팔아 봅시다. 이렇게. 깨작깨작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 거래 상인 있죠? 이 아이가 술을 네 개씩 가져올게요. 호잇! 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술 받는 입장이 돼야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제일 비싼 거 팔아볼게요. 어우, 돈잘 버네요. 이돈 가지고 나중에 구리를 좀 많이 구입해서 얘도 도망가지 않게 좀 노력을 해봅시다. 자, 그런 다음에 이쪽 길을 없앨게요. 이쪽 길 없애고. 딱히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되니까. 아, 여기는 연결해야 돼요. 여기 연결해야 되는 게 맞고. 가운데 있죠? 가운데에다가 장식을 좀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장식을 좀 빡세게 해줄게요 그러면 무조건 9 이상은 돼요 이렇게 해놓고 이쪽 라인에다가 그 집을 만들게요 아니 마켓을 만들게요 이 아이도 필요하고요 지금 지어도 되나? 아 모르겠네 아 되겠지 아니 아니야 일단 1단계 먼저 확보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마켓을 먼저 찍고요. 마켓 찍고 이렇게 방향 지정하고 매어스 양옆으로 찍고 그리고 이쪽은 자 고기 저장 자 이쪽은 풀 저장 할게요. 어 어디야 32원? 어 그닥 필요 없는데 난노당 하고 싶지 않아요 자 이렇게 놉시다자 그리고 자원들을 이제 끌고 와야겠죠 이쪽 주변에다가 또 중개소를 만들어야겠죠 맞아요 중개소 만들고 여기 놀고 있는 사람 있으면 얘가 대신해도 되긴 한데 얘가 해도 될까? 아니 얘가 할게 오냐 그리고 이쪽에 길을 연결합시다 호잇 됐죠 자 이쪽 라인에 풀 나는 사람 여기가 고기였나? 고기였죠 풀 나는 사람을 여기서 여기 한명더 고용해서 여기서 여기 그리고 고기 이제 고기가 중요한데 이제 고기가 점점 부족해질 거예요 제 생각엔 그래요 그래서 이쪽 라인 있죠 이쪽 라인에다가 웨어하우스 하나만 더 만들게요 호잇 이거 나가요 세팅할게요 아 그리고 다른 거 들어오지 않게 막아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에헤이 미 들어왔죠. 이거 하나 없앨게요. 자 없애고 자 중계상인 너도 마찬가지로 고기를 여기서 여기로 너도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가져옵시다. 되죠. 그 다음에 얘 뺑뺑이 돌릴게요. 어? 에라이? 자 고급 마켓을 지어야 됩니다. 스탠다드 마켓 짓고 한 바퀴 돌립시다. 자 이렇게 한 바퀴 돌리고 고기도 한 바퀴 돌릴게요. 빠르게 돌립시다. 그래요. 됐어요. 1단계 1단계 완료됐고 자, 얘네들 가지고 또 구리를 만들어야 돼 구리 목걸이 이거 기억나시죠 야 너네 술 가져가니? 술 가져가니? 잠깐만 이거 확인해 봅시다 어 가져가고 있네요 그래요 이정도면 됐어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이걸 또 맥스로 받아들입시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야돼 한절선 이거밖에 답이 없어요 그리고 이쪽도 슬슬 사제 있죠 사제 사제 고용하고 일단 여기는 이제 더이상 짓기 힘드니까 일단 이런식으로 짓고요 짓고 찍고. 얘는 한바퀴 돌릴게요 미리 돌려놓읍시다 자 행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음그 어디갔지? 아니 그거 말고 자 구리 작업장을 한 두개 정도 더지을게요 마치 반도체 늘리듯이 이렇게 하고 자 수입도 과감하게 60개 합시다 이렇게 한 다음에 자 구리만 보관하고 구리 보내오로 바꿀게요 아 이렇게 하고 됐죠? 그리고 여기 있는 애가 이걸를 이렇게 옮기면 돼요 이런식으로 해봅시다 그리고 구리 수입량 으 마이너스 28골드 이걸로 만족합시다 이거밖에 답이 없네요 일단 이렇게 하고 뚫 올릴게요 빨리 생긴게 중요한거죠 그쵸 그리고 저쪽에 또 웨하우스 하나 만들고 웨하우스는 여기다 짓을게요 여기다 짓고 자, 목걸이 받는 걸로 세팅합시다. 근데 여기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몇 채요. 이렇게 한 바퀴 돌면 한 14개 한 20개 정도만 받도록 할게요. 이렇게 세팅을 합시다. 그럼 많이 안 가져오겠죠? 이렇게 놓고 너 놀고 있 나이지? 자, 네가 여기서 여기로 또 옮겨봐 그리고 여기에 목걸이판인 여인 이죠이 아이를 자 이렇게 한번 돌려볼게요 자 171이에요 지금 아직 이거 만들고 있는 중인데 아마 얘만 완성이 되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벽돌이죠 벽돌 만드는데 이 아이를 좀더 고용을 할게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지금 사람들 남아 도니까 벽돌 공장 만들어도 될거 같죠? 자 속도 좀 냅시다 내고 고용하고 끝자 150에서 170 왔다 갔다 걸려요 명성이 그러면 별일 없을 것 같은데 야 목걸이 왜 안가져 오니 어? 왜 목걸이 안가져오세요 이해가 안되죠 그러면 얘 해고시키고 자스탠다드 마켓을 위에다 올리면 돼요 이 아이를 위로 올리고 얘가 그 담당을 하면 돼요 자 여기서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 여기 가져왔잖아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그래 그래. 자 보세요 200까지 올라왔죠 이쪽에다가 집 하나씩만 더 주면 끝나요 사실상 그래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다가 비싼 것 채워주면 만족을 할 거예요 그래그래 그래. 그래서 2 0 2고 이쪽 돌때 여기도 빌라 몇개 지어주면 답이 나오죠 이렇게 하고 그래요 끝한 210까지 올라가면 이거 지으면 마무리돼요 그래서 말이죠 지금부터는 벽돌 생산할거예요 벽돌 생산할 겁니다. 자, 빡세게 생산할게요. 자. 이제, 목표치는 달성했으니까 이렇게 해도 돼요. 자, 브릭을 뒤에다 짓고, 길 연결하고. 아, 길 연결이 안 돼요. 이 아이를 어디다 짓까? 음. 여기 연결 안 되고. 그냥 두 개로 만족할게요 어 지금 현재 수 방법이 방법이 없네 거의 얼마 안 남은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여기다가 만드는 게 어떨까요 두개 만듭시다 두개 만들고 스탑 그리고 벽돌 벽돌을 여기다 배치할게요 자, 이렇게 놓고 벽도 이쪽에다 저장시키고, 사람들 더 고용하고. 오케이. 이 운반자 어디 갔어? 자, 운반자를 한명더 고용할게요. 만약에, 진흙이 모자랄 수 있으니까 클레이마인 당연히 하나 지어놓고, 길 연결하고. 자, 이렇게 연결하고. 중계상인 어디있어 자 마땅한 공간이 없네요 그러면 여기서 가져오는 게 맞겠죠 이쪽에 제가 고용해놓은 애가 있죠 이 아이를 고용해서 여기서 어 어디갔지? 그 아이 어디갔네 얘인가요? 어 여, 여기로 옮기면 되죠 자 빨리 올라가게 기다려봅시다 지금 200에서 100 왔다갔다 거리긴 한데 별일 없을거예요 그리고 이거 뭐였죠? 술을 좀더 팔아도 될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자 술을 자 8개 팔아 봅시다 8개 팔고 그리고 돈을 좀 벌게요 이러면 200골드씩 모이죠 그거 가지고 귀금속을 좀더 수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애 있죠 자 이렇게 수입하면 되겠죠 좀만 기다려봐 얘는 제가 뭘뭐 활용하려고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졌네요. 그쵸? 이렇게만 맞춰 놓으면 끝날 것 같아서 난 내버렸어요. 그리고 이쪽 있죠? 여기다 빌라를 좀더 지어서 어, 보험에 대비합시다. 왠지 낮을 것 같아. 이거 하나만 더 줄게. 요 돈이 없니? 설마 그럴 리가 없잖니? 자다 3레벨까지 업그레이드 됐죠 223 이것만 완성되면 돼요어 많이 힘들었죠 우리 자 고지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9 0명 넘기는 거는 뭐 사실상 쉽게 할수 있어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겠지만 뒤에다가 남는 곳에다가 그냥 집을 지으면 돼요 한번 해보죠 뭐 이런 곳들 있잖아 이런 곳뭐 쓰지도 못할 뭐 곳들 자, 이렇게 치는 거예요 몇명 늘어나니? 한 30명씩 늘어날거예요 그쵸? 나중에 여유있을 때 이쪽 라인도 그냥 다 메꿔버릴게요. 9천0명은 미리 만들어 놓읍시다. 자 이렇게 구성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길 연결하고 잠깐만 열매가 좀 부족해졌죠? 그러면 여기 바로 열매 만들어야 돼 자, 미리 준비해놓은 게 다행이죠 자 이거 세팅해놓고 자, 스탑 자 길을 만듭시다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연결하면 깔끔 그리고 야자수가 부족해지니까 어쩔 수가 없죠 자, 길 연결합시다 이쪽에 앞쪽에 웨어하우스 하나 만들고 자 보관 대상은 음 어? 남아 놀잖아 왜 거짓말 친거야? 잠깐만 딱히 부족한 게 없는데 그 낚인 건가요 지금? 낚인 거죠 아 그러면 이거 더 생산해서 팔아 보입시다돈 필요한데 잘 됐어.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자 무역상인 통해서 하나 버릴게요. 일단 왔다 갔다 거리면서 리필을 해줄 거예요. 리필. 돌아가, 돌아가면서 돌아가 리필을 해줍시다 이렇게 해주고 자 나가요 설정해야겠죠 음 됐어 자리필 해줄게요 이러면 이쪽에서 팔수 있는게 좀 컨택지가 넓어질거예요 어디갔지? 자 여덟개 이거 바다열로 바꿀게요 너 있지? 여기다가 중개소 하나 더 짓고 어? 잠깐 그전에 이거 완성이 됐잖아 이거 10만 더 올리면 되잖아 어.. 된거 같아요 자 집만 더짓읍시다 빠르게 여기있죠 집도배끝 그쵸 자 이번 미션도 어떻게든 깨긴 깼어요 다음번은 아마 플레이 타임이 3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솔직히 고민이긴 해요 네뭐 어떻게 되겠죠 자 다음편도 시간 있을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잘라서 올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편에 뵐게요